자 우리가 이제 헤드도 던져야 되고 헤드도 뿌려야 된다 뭐 이런 말 하는데 공을 치다 보면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같이 나가면서 내가 힘을 쓴 거에 비해서 헤드스피드는 많이 안 나는 이런 상황이 옵니다 어,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오른쪽 어깨를 가만히 두면 안 돼요 계속 털어줘야 됩니다 자 골프 칠때 드라이버 팔의 움직임 어깨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계속 고정된 상태에서 내 몸이 돌아서 가는 게 아니고요 오면서 오른쪽 회전근개가 털어지는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자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안쪽으로 비틀고 바깥쪽으로 튕기듯이 올려보세요 그러면 백스윙이 되는 느낌을 받아요 이렇게 그리고 다운스윙 될 때도 우리 몸이 타깃 쪽으로 도는 데 있어서 이때 이 오른쪽 어깨도 같이 털어주는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고정된 상태에서 우리 몸이 도는 대로만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헤드스피드가 여기에서 느려지고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 팔의 움직임을 보면 오른쪽 팔이 몸에서 멀어지면서 오는 게 아니고요 몸에 최대한 가깝게 딸려오면서 마지막에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오른쪽 어깨 회전근계가 그러면서 팔꿈치 손목까지 로테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팔의 움직임만 보면 이게 끝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왼벽을 만들어준 타이밍만 살려주면 더 강한 헤드스피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감긴다 제가 저는 역동적인 스윙 할때 제자리까지만 몸을 쓴다라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 사용한 만큼만 이때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털리듯이 클럽 헤드를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왼벽을 세워주면 강한 헤드 스피드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제자리 2번은 왼벽과 동시에 오른쪽 어깨가 털어지는 느낌 그리고 따라가서 스윙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 비거리 혹은 헤드스피드만 생각한다면 절대로 이 오른쪽 어깨를 그냥 가만히 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골프 선수들의 부상이 많이 나오는 데는 이 어깨 회전근개 이런 데 많이 오고요 아마추어분들이 이제 부상이 많이 오는 데는 이런 팔꿈치, 엘보우에 부상이 많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깨를 털어줌으로써 임팩트 때 충격이 분산이 되는데 어깨가 고정된 상태에서 딱 치니까 이 충격이 흡수가 됩니다 몸쪽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런 팔꿈치라든지 엘보우에 많이 부상이 오고요 더 심하면 날개뼈에도 뭔가 큰 타박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오른쪽 어깨가 최대한 비틀어 보고, 그러면은, 야, 이게 회전근개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느껴져요. 그리고 백스윙 들어서, 우리 몸이 타깃 쪽으로 돌면서, 오른쪽 어깨도 탁 털어주듯이, 던져보는 거예요. 몸이 도는 게 아니고, 어깨만 돌려서, 이 회전근개가 움직이죠? 이 회전근개로 백스윙, 몸이 돌면서, 이 회전근개로 탁 던져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혀 몸에 무리가 안 가고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파워풀하지만 저는 그렇게 막 몸에 무리가 간다 이런 느낌을 못 받아요 하지만 헤드스피드는 지금 116까지 나왔고요 비거리는 282m 방금은 제가 이렇게 딱 끊었지만 얼마나 빨랐어요 지나간 헤드스피드가 이때 그냥 놓았으면 따라가서 피니시가 만들어지겠죠 이 오른쪽 어깨 특히 이 오른쪽 팔을 자꾸 타겟 쪽으로 이렇게 뭔가 좀... 내가 뭔가 똑바로 보내려고 한다는 어떤 마음보다는 정말로 이 헤드가 던져질 수 있게끔 제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노력하고 연구하셔야 됩니다.